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보라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산송가 270장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신이 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케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신이 다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다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아버지 곁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 담대에 나아가 정말 주님 간증하며 입으로 단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정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